보고서를 보고 쿼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보고서에 판매일, 가수 이름, 음반명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음반코드와 음반코드를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시고 판매일부터 넣어주시면 되죠. 판매일을 더블클릭 가수 이름을 더블클릭 음반명을 더블클릭 공급단가를 더블클릭 판매수량을 더블클릭 판매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판매금액이 없죠. 그래서 처리 조건에 2번에 보시면 판매 금액의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식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자가 작아서 보기 힘들다면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눌러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글꼴에서 글자 크기를 16 정도로 하시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 적어주시고 콜론 판매 수량 곱하기 공급단가를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수식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시면 입력한 수식이 아래에 그대로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이제 판매 이윤을 넣어야 되는데 판매 이윤은 또 3번에 적혀 있죠. 그래서 똑같이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판매 이윤 콜론 판매 금액 빼기 가로 열어주시고 원가 곱하기 판매수량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확인 이제 쿼리에 사용될 모든 필드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끝이 났고 쿼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죠.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